거기에는 완전 장마들이 있다거 이렇게. Give me s o e 불확실한 결과에 극적성을 음. 느끼는 것에 충량되는 것, 음. 이 모든 것이, 음.